왜 네. 생성생성해요? 아 <웃음> 뭔가 함께 한 시간이 어, 2016년 어, 11월 11일 에 데뷔해서 네. 여러분과 5년이 함께 된 거잖아요, 메리들과 함께 그래서 뭔가 기분이 묘한 것 같아요 되게 빨리 지나간 맞아. 것 같은데 또 생각해보면 정말 그동안 많은 어, 추억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, 그래가지고 맞아. 기분이 묘하네요 묘합니다 다들 어때요? 다음 혹시 소감 얘기해 볼까요? Oh. My heart is a lot happier. Love you all. Oh. Mm. Thank you so much. Yeah. so much. Love you guys s so h much. Oh, 모란 고마. 아무가 없지 않아요? 아무없어 <웃음> 음, 맞아요. 그냥 걸어 내려가면서 이제 멜리들이랑 그래. 인사하면서 그 노래 불렀네. 그때 진짜 가수 같았네. 진짜 좋아했어. 맞아 맞아. My merry go round. 맞아. 그냥 가사나 멜로디도 다 너무 좋지만 그런 가사들이나 다뜻 의미가 진짜 맞아요. 팬송이었던 것만큼 정말 저희 진짜 상황에 맞게 저희 우리 마음을 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맞아요. 그게 그냥 사실 저모모랜드와 메리들이 아니어도 그냥 누가 들어도 공감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음, 그래서 맞아, 맞아. 그냥 그 분위기도 좋고. 되게 좋게 할 건데. 무엇을 먼저 할 건지 를어 맞아. 오, 그러는 어, 거였어요 맞아, 왜 나한테 안 물어봤지? 어, 정말? 정말? 아니. 있으면서 이두곡 중에 뭘더 먼저 해야 될까? 아, 이는데 그래서 그랬었어.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꼼짝마타가 좋아요. 어 나도 깜짝마타고 어... 다신나고 좋았대요. <웃음> 로맨틱해. 다신나고 좋았대요. 맞아요. 맞아. 고마워. 그리고 저희 근데 지금 이게 어. 끊겨 있어 근데 아무리 너가 당근 당근 하고 있더라도 너한테 이게 반이가 오면은 반이 반이 해야 돼. 너가 또 넘겨 넘겨야 돼. 이니 해야 돼. 반이 반이 반이 반이 계속 어서 오케이. It can't stop rotation. 오케이. 응. 오케이 해볼까요? 네. 제가 네. 보았으니까 네. 저부터 할게요. 네. 좀 눈치 채도 많요 해오면서 잘 봐주세요. 잘, 잘 봐주세요. 아 진짜 맞아. 재밌다고 많이 저는 최근에 아, 처음 아이오 선배님나 어, 항상 맞아. 모든 분들이 보라고 <웃음> 진짜 전... 잘 오, 너무 신선하고 맞아 맞아 맞아. 뭔가 위, 위 현실적이고 위로가 되는 음... 그런 드라마여서 음... 끝이에요 추천합니다. 드라마여서 리이 맥도니 이거? 아니면 아니면은 괜히 제인 언니만 재촉한 거 되게 미안하다. <웃음> <웃음> 여유롭게 또고르네아 <웃음> <웃음> 괜찮아. 이거? 응. 어, 괜찮을 것같아 한가닥. 아니면 이거? 난 이게 더나아 <웃음> 어. 아니면. 이거. 할 거. 아니면 이거. 좋아요. 좋아. Oh like 아 골랐어, 골랐어. 아 한자 이거 해. 바비져. 아 골랐어, 골랐어. 아, 네, 이거 왜? 해. 먹어요, 뭐, 먹어요. 아. 뭐, 하마가 그래. 보여줘요? 아저 심장 마비었어요. 눈은 <웃음> 예, 네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닝 모닝콜 멘트세요 모닝콜. 멘트 해주세요. 근데 여기 진짜 적혀 있는 게 있어요. 한, 한 번. 어 맞아 나 그거 진짜 싫어해. Good morning. 빵빵빵이러 거. 잖아아 그거 알아요? 나나 이거 진짜 잘해. 굿모닝 오 영어. 영어다영 영어. 어, 잘것 같은데? 빠빠빠빠빠이 진짜 아 아, 진짜 웃겨. 진짜 싫어했어. 아, 진짜 웃겨, 조낸 씨. 앞에 감미롭게 군모닝 이야기다 어, 진짜 오랜만이다, 존은 씨. 아, 맞네. 그해 <웃음> 주셔야죠. <웃음> 지금 한 건데요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. 원래 있는 걸로. 원래 알람 틀어 내가. 뭘로 할까요? 아, 어. 어, 사투리 버전, 애교 버전, 뭐 골라줘. 아니, 한 번에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한 번에 일어날까요? 아니, 낸시에그 애교 반으로 보여주면 되죠. 어. 마, 일어나라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 주세요. 귀엽게 좀안 돼요? 어떡어? <웃음> 아, 나 진짜 못일어나잖 아니, 아 이런 거. 나 먼저 간다. <웃음> 난 투자한 진실이. 댄시 낸시가 맨날 난했던 말이야. 소다는 진실이. 근데 이 말들은 진짜 벌떡 일어난다. <웃음> <웃음> 왜, 왜, 왜, 뭐? 메리야 일어나야지 네. 시리 <웃음> 너, 너 말고 마, 너 <웃음> 말고 아니야, 아니야 메리야 일어나야지 요, 요, 카메라 카메라 안, 안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 거야 나 먼저 간다 <웃음> <웃음> 진짜 간다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일어나야 지 근데 이건 잠들더 <웃음> 일어나겠다 렌시랑 음. 아, 같이, 아, 하고 그래, 같이 하고 가고 싶어 일어날 것 같아 근데 렌시 뭐 깨울 때 진짜 저 저렇게 <웃음> 얘기한 것 같아 나 먼저 간다 메리소원 코너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. 저희 근데 혹시 대본 있어요? <웃음> 아니 없어요, <웃음> 없어요. 저희 대본 없어요. 이것도 완전 감동해서 읽고 오케이, 싶었어요. 자 예쁜 케이 음 <웃음> 너무 예쁘다. 대박이다. 어 대박이다. 진짜요? 멤버들보다 멤버들보다 왜서 예쁜지. 네. 아이고. <웃음> 함께 한 시간은 네. 얼마 안 되지만 항상 응원하고 여자 소녀들이 누구보다 행복하길 바라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욱 따뜻하고 의지될 수 있게 함께 걸어갈게요 데뷔 5주년 너무너무 축하하고 또 축하해요 모 d 랜드 Forever I love my 모랜 그리고 이거 아, 아까 오셨던 거 아니 오늘, 아이고. 오늘 저희 전 매니저 저희랑 몇년 동안 같이 일했던 전 매니저님이 지금은 다른 일로 하고 계시는데 오늘 <웃음> 그리고 정말 정말 자주 놀러 오시거든요 27살 때 뵀는데 곧하나가돼요 그리고 오늘도 5주년이라고 해서 오셨다고 술를한네개 한 뿌리나 이렇게 맞아. 옛날에 막네 개씩. 저는 자몽량 맡으면 구루가 생각이 나요 항상 예전에 자몽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줄리야 잘한다 <웃음> 나 어제 편의점에 도토리 뭐 젤리 팔 많이 벌게 해주세요 <웃음> 건강세요 <웃음> 좋게 일하고 많이 바라해 말... 안녕 메리들 너무 고마워요, 고마워요. 오전에 축하해줘서 고마워 안녕 18년을 볼수